송리산은 백두대간에 속해 있는 산으로서 충청북도 보은군과 계산군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시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. 명승고적이 보은군에 많이 있어서 보은송리산이라 불리우며 송리산에는 오서지방에서 제일 큰 가람인 법주사 법주사는 사적과 명승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래 구봉산이라 불리었는데 진표율사가 속리 곧 속세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속리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. 특히 조선시대 7대 임금인 세조가 질병 즉 피부병을 치료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지면서 세조끼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